이것이 무엇고 역대의 조사가 이것을 알아서 생사관문을 넘어서 해탈의 길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고 이걸 알아야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성불을 해서 모든 8만4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간대 <목소리도> 토양 개무에로다 나 청정해서 언이나 도로서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은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할수록 점점 부처님 마음에서는 멀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중상과 무지가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 사바에 오셔서 중생의 고뇌를 떨쳐버리고자 오셨지만 은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본래 부처님 마음은 허공과 같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의 모든 살림살이 그것을 알고자 하면 은그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허공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고 어머니 노릇도 해야 되고 아들딸 노릇도 해야 되고 국민 노릇도 해야 되고 사장 노릇도 해야 되고 회사원 노릇도 해야 되고 하는 우리들이 허공과 같은 마음을 그렇게 쓸수 있습니까? 허공 허공이 어떤 것인지 알죠? 허공은 텅텅 빈가입니까? 바로 이 공간이 허공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습니까? 비어있다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즉시 열반이요 극락이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살고 있죠? 많은 것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빼내는 작업이 바로 부처님의 시도입니다. 왜? 그것은 내 본래 고향이니까 그것이 내 본래 모습입니다. 허공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주를 꿰뚫어지게 보는 지혜가 있고 이것을 하면 은 옳은 일이고 이것을 하면 육도윤회를 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이것을 하면 은 사업에 망하고 이것을 하면 은 사업에 흥하고 이렇게 처신을 하면 은 남편과 합이 좋고 이렇게 처신을 하면 은 내가 아들 딸을 교육을 못 시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아, 알아서 항상 24시간 부처님과 같이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 허공 속에, 그 허공의 마음 속에 그허공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허공과 같은 마음속에는 인간의 기륭화복과 모든 우주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아는 지혜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학원과 같은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을 베풀을 수 있는 복, 복적인, 복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자비심이 그러한 보시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과 같이 보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평등하게 다 받들 수 있는 그 사람을 덕인으로 보는 남을 위해주는 덕을 가지고 있는 그 덕이 있습니다 또이 허공과 같은 마음속에는 자비가 살고 있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빼주고 중생의 괴로움을 빼주고 내 아들의 괴로움, 내 남편의 괴로움, 내 아내의 괴로움, 내 이웃집 사람의 괴로움, 국민의 괴로움을 빼줄 수 있는 그러한 자비심이 괴로움을 빼주고 즐거움을 줄수 있는 자비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나고 죽음이 없어집니다. 늙음도 없어집니다. 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구해지지 못해가지고 안달다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이 옆에 와도 그 사람을 아무리 미흡더라도 충분히 감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살고 있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몸뚱이는 좋은 것만 보면 은 무조건 자기 앞으로 갖다 놓고 싶은 것이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허공과 같은 그 부처님 마음 속에는 그것이 70년이나 80년도 못 가는 것이요 그것은 허공 꽃과 같은 것이요 거기에 집착하다는 생로병사와우비곤에와 백팔 번뇌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갈란지 축생으로 갈란지 아수라로 갈란지 아귀가 될런지 또 사람노릇을 잘해서 사람이 될런지 조금 더 훌륭해 가지고 천상에 갈란지 그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이 허공과 같은 부처님 마음 속에 만덕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만 돌아가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떨어져 버리고 훤칠하게 부처님이 돼서 이 세상을 가면 따라다니면서 인연 있는 중생을 베풀어서 선부를 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는데 안갈수 있습니까? 그 길만이 오른 길이야. 그 이외에는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그렇게 갖고 었던이 몸뚱이도 그렇게 재산을 갖추었던 그피땀 흘려서 싸움싸움해서 만들었던 재산도 그렇게 애지중지 갖고 었던 아들딸도 숨한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나오고는 이별이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전부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헛것으로만 돌아가면 다행입니다 헛것으로만 돌아가면 가, 괜찮아. 그냥 완전히 공으로만 돌아가면 괜찮아. 숨 떨어지자마자 아무것도 없어지면 차라리 괜찮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고뇌가 이 육신은 없어져도 이놈의 전생에 지은 숨 떨어지기 전에 지은 그 생각과 업장은 차곡차곡 쌓여져가지고 그 놈을 또 죽으면서까지 또 가지고 가. 가지고 가서 소배기에 들어갈란지 사람 뱃속에 들어갈런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런지 모르고 어렵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현실 이것에만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어흥.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원리망상 급체취하면 영심소양 케무애니라 그랬습니다. 망상이라는 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 망령뜬 생각 그놈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 망령뜬 생각은 어디서 나왔느냐? 분수 없는 욕심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서의 분수 없는 욕심에서 탐욕에서 이 망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 탐욕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무지에서 생겼습니다. 내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내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내 본래 마음이 부처인 줄을 모르고 조그마한 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아파트 25평 내거내 내 아들 내딸내거내 내내 남편 내거또땅 3만평 내거 요렇게 아주 그만 그거 조그마한 걸내 거라고 하고 진짜 내 것은 전 우주가 내 건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욕심은 바로 무지 때문에 그 애당초 그 생각을 안 냈더라면 부처님 그 장, 당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놈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놈을 없애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놈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몸뚱이로 살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 몸뚱이죠. 하나는 뭐요? 자 시험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에? 육체적 몸뚱이. 이 육체적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에? 예. 그래도 이제이 근모선언 조신스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는 마음, 마음 몸뚱이, 정신몸뚱이, 영혼 몸뚱이 육조스님은 일물이라고 했습니다. 그한 가지 물건이라, 한 물건이라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또그 자리를 근모라고도 합니다. 근모, 금토래기 그래서 아마 근모선언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 마음 몸뚱이가 바로 근무예요 두 가지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대다수 중생이 이 육체적 몸뚱이를 자기 몸뚱이로 알고 삽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몸뚱이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내 몸뚱이냐 어떤 것인것 같아요 마음짜리가 자기 몸뚱이인것 같아요? 그거 확실히 믿습니까? 에? 아이, 믿는다면 그건 대단한 거야. 응? 믿지만은 육체가 아프면 육체에다가 싹 뺏겨버리고 여기 물질이 뭐 좋은 것이 있으면 그놈싹 갖고 싶고 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지식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놈이 지 피와 살이 돼서 진짜 나는 내 마음이 나니라 이걸 모르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 육체를 나로 알고 모든 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좋은 것은 다내 앞으로 오라. 가져도 가져도 가져도 가져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아파트를 짓고 수돗물이 나오고 전기골로가 있고 정말로 살기 좋습니다 그래도 뭐더잘 살아보려고 그것도 만족이 안돼 가지고 노래방을 만들어 보고 무슨 댄스홀을 만들어 보고 거기 가서 또 노래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 육체를 그렇게 만족을 시켰는데도 육체의 욕망은 한이 없어 이 물질의 욕망은 한이 없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머방향으로 나가면 안될것 같으니까 아, 음.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 대다수 중생들의 병이 육체를 나로 하는 데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병이 생기느냐 마음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나는 마음이 나입니다 아, 마음 마음이라는 거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내놓고 한번 그 생각해 봅시다. 마음. 저는 이 마음에 미쳐 가지고 중이 됐습니다.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몰라 가지고 우리 스님이 야이자식아내 마음도 네 마음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거 공부한다고 왔느냐? 어? 그디에 내가 그만 쫄려 가지고 어? 그 느낌 바가 있어서 중이 됐습니다만은 마음 마음은 아무리 찾아도 형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음은 형상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고 또 냄새도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청황적백 오색도 아닙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의 뿌리가 뭔지 알죠? 이세상 고통의 뿌리가 뭐요? 가장 싫은 게 뭡니까? 몰라요? 에? 이 세상에 그놈부터 좀 정리해놓고 넘어갑시다 이 세상에 가장 고통을 만들어는 놈은 무명이고 무명 없을무자 밝음 명자 밝음이 없어 이 세상 이치에 박지 못하다 그 말이요 그놈이 아버지가 됐고 이 세상 그놈이 뭘 낳느냐 제일 싫어한 것이 생사입니다 생사 낳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물은 인간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은 모두가 낳는 것을 즐겁다고 그러죠 낳는 걸다 즐겁다고 합니다. 아유. 손잡아서 아주 축하합니다. 아유, 손녀봐서, 귀한 손녀봐서 축하합니다. 남은 여러분들은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부처님 마음과 중생 마음이 달라요. 부처님은 저놈이 또 중생으로 돌아갔구나. 저놈이 앞으로 육도윤회를 몇 수십억 겁을 할 것인고 남에는 부처님은 하, 저놈이 벌써 인간으로 업장이 됐으니 저놈이 나중에 인간 노릇만 잘해도 좋을 건데 저놈이 잘못하면 악귀가 되고 또 축생이 되고 수라가 되고 에? 지옥에 갈 건데 부처님은 낳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왜 낳는 것이 고통이냐?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든지 축생으로 태어났다든지 육도로 태어났으면 벌써 부처님 몸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고통이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낳는 거, 출생은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예? 예, 죽음이라고 그러네. 예. 죽음이 제일 싫은 거야. 죽음 죽음 좋아하는 분한번손 들어봐요. 여기 할머니 있죠? 80먹은 할머니, 90먹은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더좀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아이고, 그 스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날, 그, 거기서 욕, 되는 일입니다. 말은 그렇지만은, 말은 그렇지만은 죽으라고 하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답니다. 죽음. 이 죽음이 대단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은 생사병을 없애주기 위해서 왔노라. 생사병만 없어지면 모든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체 중생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체법이 불생이오 일체법이 불멸이라. 이 우주 삼남만상이 본래 난 것도 없고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바에 왔노라. 이것이 부처님이 간절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 마음은 형체가 없다는 건 여러분 알았죠? 형체가 없는 것이 죽을래 죽을 수 있습니까? 형체가 없는 것이 아플래 아플 것이 있습니까? 형체가 없는 것이 이별이 있습니까? 형체가 없는 것은 걱정근심이 있을래야 있을 곳이 없어요 허공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은 그 마음의 힘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의 힘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잠부 다 자기 집들 한번 가보세요 자기 집 가보시고 냉장고에 지금 뭐 들었는가 한번 보세요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마음은 여기 앉아서도 탁 아, 자기 집을 갑니다. 마음은 조금도 걸림이 없습니다. 시간과 시간, 시간과 시간은 영원히 흐릅니다.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시간을 만들었을 뿐이지 시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시간 뭐한 시간이다 두 시간이다 만드는 거지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70년 80년 제한을 받죠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도 방해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시간을 타더거든 자기 중생이 자기가 죽는 건데 자기 업이 다해서 끝나는 건데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야 자, 공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마음이야 우리는 이 몸뚱이는 뭐가 걸리면 문이 걸리면 못 나가잖아요. 열에 나가잖아요. 근데 마음은 문 밖에도 다 보인다. 자, 부산 앞바다 한번 보세요. 부산 앞바다가 잔잔하게 지금 찰랑 찰랑. 지금 파도를 아주 알프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봄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쾌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천연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부처님으로도 만드는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음 밖에 멋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선호은 바로 이 마음을 찾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이 마음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여기서 일어나자마자 딱 생각하는 것이 온통 이 몸뚱이 따신거 응? 일체 물질에 이렇게 해가지고 크름이 난줄 알고 거기다 발부동을쳐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해도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안을 육신의 업장의 안만, 안목만 가지고 있지 지혜 안목이 없는 거야 지혜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보지 않아 마음을 보는 거야 자, 마음이 지옥에 들어갔다 마음이 지옥에 들어가도 마음을 그 자리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만 관하고 있으면 지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은 형체가 없고 걱정근심이 없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래 얼굴이야. 그게 우리 본래 나야. 그런 힘 있는 나야. 그런데 우리는 다 생금내로 익긴 업장이 있어가지고, 이 산골 스님도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그걸 아는데, 조금만 정신 팔으면은 역시 중생으로 돌아가가지고, 조금 옆에서 잘못 하면 진심이 확 나고 그거 조금 있으면 은 생각 조금 잘못 하면 그만 그는 분수 없이 지각 갖고 싶고 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려면 은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야 그님이 살살 자기한테 들어오지 그냥 욕심낸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온통 자기를 잊어버리고 참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활달 자제한 어디에 있어도 어려운 곳에 있으나 즐거운 곳에 있으나 어디에 있어도 즐거움에 도취되지 않고 어려운 곳에 도취되지 않고 항상 허공과 같이 맑고 맑은 그 청정한 마음으로 어디에 가도 넉넉한 얼굴과 어디에 가도 항상 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이 본래나 이놈을 잊어버리고 가짜를 도둑놈을 내 마음을 도둑질해간 놈을 주인삼아가지고 사는 것이 중생의 업장이고 중생의 괴로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걸 벗어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 육체 오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자연을 너무나 혹사시키고 너무나 오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파괴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려운 지경에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당했죠? 낙동강물이 오염이 돼서 냄새 나는 물을 마셔야 만 했고 그 놈으로 빨래도 해야 했고 끓여 먹지 않으면 안 됐고 그렇죠? 인간의 무절제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없습니다. 달나라를 가보더니 또 금성을 가보고, 금성을 가보고 뭐 별로 가보니까 별 수도 없고, 거기서 인간이 욕심내는 게 별로 나올 게 없대요. 달나라 가보니까. 예, 전부 바웠던 거리 부리고 춥고, 어떤 데 가면 더 덥고 해서 도저히 사람이 산소가 없어서 살지도못한답니다 앞으로 우리는 너무나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대기오염이 돼가지고 산성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지금 오염돼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지구는 조그마한데 너무나 또 많이 싫었습니다. 부산도 와보니 너무나 많이 싫었네요.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밑에면 은다도고 부처님 되기 전에 이 일을 해야 이렇게 알고 살아야 내가 대신범부가 돼. 큰 마음의 범부가 돼. 대신본부가 되면 모든 것이 넉넉해져. 네. 이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신도 아직 떨어지지도 않는데 또신 사달라. 또 양말도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네? 또새것 사달라. 과소비, 과잉 소비하는 거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경계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 어른들도 그저 아,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의제 뭐, 하고, 뭐,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점잖게, 소소하게 인생의 행복이, 결코, 옷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뭐, 빨간 거 붙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 뭐, 매끄러우면 예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알죠? 어디 있어요? 마음을 깨달아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죽음에도 병들매도 뭐애별리고에도 어떤 고통에도 그 고통을 줄수 없는 진짜 자기 만그 놈을 깨달아야 그 놈을 붙들고 살아야 웃음이 나오고 어? 웃음이 나오고 넉넉함이 나오고 어? 그렇게 되지? 그 다른 것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마음은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빼뜨리지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고서 여러분들께서 진제 큰 선생님을 모시고 앞으로 도를 잘 배워서 훌륭한 그래서 이 땅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불국토가 되도록 그런 원대한 그런 원력을 가지고 사는 신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웃음>